네, 오늘 수요일인데요. 지금은 인천 쪽에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인천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어, 창원에서 인천까지 약 5시간, 4시간? 네, 제 인천 일정 끝나고요 9시인데 인천 일정 끝나고 그 이제 그 대전으로 네 대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 갔다가 다시 이제 서울 올라왔다가 전주 가는 일정이네요 되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야나 힘들지 않냐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생각보다 운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쨌든 어, 네 오늘은 금요일이구요 머리를 까만는데왜 이러냐 와, 네. 대전은 학교 잠깐 갔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일정입니다 좋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제가 그 생각만큼 잘 되진 않네요 <웃음> 한달째 돼가는데 브이로그 찍고 한달째 돼가는데 워낙 존재가 됐어요. 존재가 존재가 존재가 존재가 존재서 존재가 존재가 존재가 존재가 존재가 존재가 존재가 존는가 존재가 존재가 미이와아서그으면 안되지만 좀덜 먹어야되지만 대왕 오징어 살을 느낄 있습니다 그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술이 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내가 다이어트를 충분히 뭐 탄탄한 병행서할수 있다. 왜냐면 살을 뺀 경험이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확실히 예전에 살을 뺐었던 건 그냥 군대에 그냥, 뭐 그냥 이제 스무 살 아무것도 아무것도 모을 때 아무것도 부담감 없을 때없기 때문에 살을 그렇게 쉽게 뺐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살 빼는 것만 할수는 없잖아요 뭐살 빼는 거 그만두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살 빼는 걸 그만두겠다 이런 건 아닌데 어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찌지 마요 저는 뭐살 찌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네. 나왜살찐분들이 아, 문제다 이건 아니에요 나도 살쪘는데 내가 그런 말할 자격도 없지 물론 내가 살을 뺐다 해서 그런 말할 자격은 더어 없는거고 하지만